시나리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가장 먼저 셀 이름을 먼저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5셀의셀 이름이 A 반품 수량이죠.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A 반품 수량을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 E6셀을 클릭해 주시고 B 반품 수량을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7셀을 클릭하시고 C 반품 수량을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A, B, C의 반품 수량 이름 정의를 하신 다음 H15셀을 클릭해 주시고 매출액 합계로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죠. 이제 저희들은 E5셀부터 E7셀의 값이 변경될 때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시나리오를 만들 거기 때문에 E5셀부터 E7셀을 범위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데이터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의 증가를 적어주시고 변경셀은 저희들이 이 5셀부터 이 7셀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변경셀에 적용이 되어있죠. 확인 기존의 반품 수량에서 각 10개씩 감소한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9, 21, 12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익률의 감소를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반품 수량에서 각 10개씩 증가한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29, 41, 32를 적어주시고 시나리오 3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요약을 클릭하겠습니다. 결과 셀은 H15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H15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이 체크되어 있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C 반품 수량이 적히고 매출의 합계가 적혀있으면 이름이 정확하게 변경된 겁니다. 그 다음 9, 19가 10 줄어든 9, 10 늘어난 29 적혀있으면 정확하게 푸신 겁니다. 시나리오 문제는 항상 이름을 가장 먼저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C5셀을 클릭하시고 이름을 이율로 해주겠습니다. 엔터 결과셀 C7셀을 클릭하시고 이름을 만기금액으로 해주시고 엔터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가 끝났기 때문에 변경되는 값 연이율 c 5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0%를 적어주시고 c 5셀이 변경될 거니까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연 이율을 10%로 설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0.1 하시면 10%입니다 추가 두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1.5%를 적어주겠습니다 이율 11.5%를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0.115를 적어주시면 11.5%입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요약을 누르겠습니다. 결과 셀은 C7 셀이죠. 맞기 때문에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에 이율과 만기금액 나오면 이름 정의가 맞게 됐고 오른쪽에 10% 11.50%가 나오면 맞게 푸신 겁니다. 시나리오는 가장 먼저 이름부터 정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정의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경되는 셀을 클릭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버스 요금이 변경될 때니까 B4셀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릅니다. 그 다음 추가를 누르시고 시나리오 이름은 200원 인하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셀은 B4셀이 맞죠. 확인. 버스 요금을 200원 낮춘다고 했기 때문에 1300을 적어 주겠습니다. 두번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200원 인상을 적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원 높게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1700을 적고 더이상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요약을 누르겠습니다. 결과 셀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두가지를 볼거기 때문에 B8셀부터 B9셀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름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은 셀 주소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2 0 0원이하 했을 때는 1500원보다 2 0 0원이하 했기 때문에 1300원, 1700원이 나오면 맞게 푸신 겁니다. 그 다음 기출 02시트의 원본 데이터에 2 0 0원이하 시나리오의 결과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해 주시고 200원 인하를 클릭합니다. 200원 인하가 선택된 상태에서 표시를 선택하시면 200원 인하의 값이 화면에 적용이 됩니다. 닫기를 해주겠습니다.